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게임을 치시는 도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배치죠 어, 제각 돌리기와 그 다음 이어서 뒤돌려치기 자 오늘은 그 뒤돌려치기를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음 어렵게 설명 안하고 간단하게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시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뒤돌려치기를 치실 때 음, 일반적인 패턴이 하나 있죠.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올 때는 제수구가 항상 45도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 쿠션으로 갈 때는 40도로 항상 가게 돼 있습니다. 음, 대략적인 겁니다. 뭐그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점을 숙지를 하시고, 어, 계시면, 음, 뒤돌려치기 하실 때 아, 상당히 편하시겠죠? 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노하우를 방출해 드릴 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자,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어, 빌리웨이만의 뒤돌려치기 노하우입니다. 제 수구가 항상 코너로 오는 패턴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수구와 일족구는 항상 일자일 때의 얘기입니다. 일자 선상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요쪽 장쿠션 세 번째와 코너를 있는 선을 하나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라인에 이 일족구가 어디에 있으나 상관이 없이 제 수구가 일자선상이면 반팁입니다. 코너는 반팁. 자 이렇게 오면 원팁. 이렇게 오면 투팁 이렇게 오면 쓰리팁. 이렇게 오면 포팁.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뭐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콘으로 오게 되있습니다 당점은 중단 단점이고요. 두께는 항상 반 두께 고정입니다. 그렇게만 치시면 무조건 콘으로 오게 되있습니다자 쳐볼게요. 일자 선상을 나눠서 일적구와 수구를 라인을 그어봅니다. 자 반팀 라인, 원팀 라인, 투팀 라인 원팀 라인과 투팀 라인 한 중간쯤에 있네요. 그럼 원팀 반이 되겠죠? 중단 원팁 반을 주고 반뚜기를 미들발로 샷으로 2.5에서 3네일 정도 스피드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코너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치실 때 보시면 뒤돌리 치기는 반뚜기를 치면 키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자선상에 있을 때. 그래서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빗각이죠. 빗각일 때는 반투께를 쳐서도 무방합니다. 이건 키스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구와 일족구가 저 코너를 보는 일자선상만 아니면 키스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이배치를 놓고 설명 해볼게요. 음, 수구가 일자선상 아니고 약간 여로 왔죠. 빗각은 대략 7포인트 정도가 어, 나면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로 오면 7, 2, 14, 14포인트면 두께를 두 개를 빼주시는 거죠. 3, 7, 2, 21이 정도면 두께를 세 개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서 있는 당점을 그대로 치 주고 제가 말한 2.5에서 3, 내일 정도의 믿을 팔로만 넣으시면 다 코너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쳐볼게요. 뭐 대략 한 7보다 조금 넘어갔네요. 그래도 두께는 동일합니다. 자, 8분의 3 두께죠. 8분의 3 두께에 1.5팁 라인에 있으니까 1.5팁을 주고 쳐볼게요. 1.5팁 중단입니다. 중단 라인을 1.5팁을 주고 8분의 3 두께를 그대로 치시면 코너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조금 길었네요. 약간 얇게 맞았다는 뜻이죠. 음 다른 배치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런 배치를 나눠봤습니다. 이 목적구가 코너에 안 있고 한 포인트로 당겨졌네요. 그러면 조금 더긴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께를 한 두께를 줄여주시거나. 한 팁을 더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 한 팁을 더 주는 것보다 한 두께를 뚫어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8분의 3 두께가 됩니다. 음, 서 있는 위치는 대략 한팁 반이네요.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8분의 3 두께에 한팁 반을 주시고 어, 샷은 동일합니다. 쳐볼게요. 자 이렇게 오는거죠 자, 음, 반 두께가 여기로 오죠 코너 자 여기는 8분의 3 두께입니다 여기서 반씩 올라갑니다 8분의 2 두께 8분의 1 두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팁이 있는 선상은 어 1팁에서 2팁 사이네요 그러면 한팁반한팁 반을 주고 8분의 1 두께를 미들발로 등가속으로 한 쳐볼게요 한팁 빠르 주시고 8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그대로 등가속으로 미들 발로로 손.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음, 등가속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음, 팁을 한 팁을 더 주셔도 됩니다. 어, 대신에 두께는 8분의 1 두께가 맞아야 되겠죠. 이런 음, 겁니다. 한뭐 간단하죠? 그러면 다른 배치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억각 배치를 나눠봤습니다. 자, 억각일 때도 빛각과 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7포인트 차이 나면 한 두께를 더 봐주시면 되고요. 어, 14포인트 기울기 이 차이가 나면 두께를 하나 더 봐주시면 됩니다. 21포인트까지, 그 21포인트까지 나면 두께를 한 두께를 더 봐주시는 것보다는 14포인트에서 치는 두께를 보시고 이번에는 중하단 당점이 아닌 하단 당점으로 내려주시고 치시면 콘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억각일 때는 조금 더 세게 쳐야 되겠죠? 미들발로 오지만 큐스피드는 3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중화단 당점에 원팁 반을 주시고 반 두께를 어, 스피드는 3.5 정도 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음 엇각일 때 엇각일 때는 스피드를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큐를 미시면 안 됩니다. 미시면 어, 두꺼운 두께이니만큼 제공은 회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 걸리게끔 어, 치시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 면으로 가시죠.